그대 봄비를 묻혀주마 나는요 비가 오면 추억 속에 잠겨요 그대 바람소리 저주 아, 나요 요 아, 아, 바 바람이요 바람 무슨 생각하노 나는 그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나는요 비가 무척 좋아하아요 나는요 들리것도 설밭길로 걸어요. 설밭길을로 걸어요. 설밭길